너 아레나 TV라고 알아? 아레나 TV 그게 뭐였더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아 보라 너도 참 우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재밌는 유튜브 채널이잖아 아 맞다 우리가 주인공이었지 얘들아 주인공은 우리야 안 그래 요저카씨 맞습니다 불량은 적어도 우리가 주인공이라고요 공순이 아니면 조용히 해 공순이라니 쎄라요 아하 저도 잊지 마십시오. 알바하는 형이잖아 맞아! 좋 아저씨 볼 때마다 맨날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하애나 t v 의 쌤이에요 어린이 친구들부터 엄마 아빠 모두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재미있게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안녕